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양지수가 뭐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이제 어, 뭐 금리라든가 우크라 전쟁 또뭐 인플레에 대한 어, 우려 같은 게뭐 거의 뭐 가셔진 듯한 이런 느낌이 어, 드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아, 연초부터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어, 전 종목들이 어,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특히 이제 상승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AI 체포 관련주 모든 종목이 이제 거의 상승을 했고, 어, 두 번째 좋았던 이 안내, 안철수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의원이 가장 이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가는 어,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오늘 그 안랩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 안랩은 안철수가 18.57%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죠. 그래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안랩 상한가 가면서 이제 9만 원대, 그래서 곧 이제 10만 원대를 눈앞에 보고 있고 시가총액은 9천억 수준입니다.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펄을 보시면 이제 얘는 200 2배 수준 1 2 3분기 451원을 벌면서 200배 pbr은 3.42로 안내 안철수 관련주 중에 이제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죠. 어, 그리고 상승률로는 이제 과거에도 안철수 어, 움직일 때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 이제 안내 어, 거의 이제 대장주의 모습이고 어, 그다음 써니 전자 27% 상승을 했습니다. 어, 요 부채가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3%대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천억 원대 수준. 그리고, 요 아래를 보시면, 이제, 6% 이상 상승했던 종목들. 시가총액이 이제, 천억이 안 되는 수준이죠. 한국정보공학, 어, 14% 급등하면서, 336억대. 그리고, 까뮤, 945억. 오픈, 에스넷, 뭐, 요런 기업들. 보시면, 이제, 900억대. 이, 천억, 천억 원대 바로 밑 수준 대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상승해준다면, 1000억 원대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닉네트 퍼 14배 오픈베이스 27배 그리고 다뮤리 같은 경우 다물 멀티미디어 팸리스 업체죠 얘가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오늘 반도체주 뭐 아주 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 반등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쓴는 다뮤리 시가총액은 1200억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 NPK, k c p 드 400억대, 뭐, 300억대. 이 KCPD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이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그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KCPD. 어, 그 외의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메커스가 퍼가 9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낮죠. 그리고 휴맥스가 PBR은 0.35배 수준으로 여기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낮습니다. 어, 그리고 시가총액은 어, 태원이, 이 태원이가 323억으로 이제 가장 낮은 시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아래 차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안내.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한달 만에 지금 뭐 6만 원대에서 21만 원대까지를 급등을 했었던 요런 전력이 있죠. 오늘도 200일선을 이제 뚫으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써니. 얘는 이제 송규현 대표 안 대표와 서울대 동문이죠. 오늘 200일선을 이제 강하게 아주 돌파를 했죠. 4,600만 주의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정보공학 얘도 200일선을 이제 돌파를 했죠. 다음은 까유 얘는 이제 안철수 지지 모임 후원 회장을 지냈죠. 그래서 까유 오늘 200일선을 살짝 이제 돌파한 모습입니다. 다물 다물 멀티미디어 어, 얘도 이제 안, 저, 정현홍 사장이 안철수 연구소 재직 시절에 부교수로 활동을 했었죠. 이 보시면 이제 얘는 신고가를 쓰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죠. 다음 메커스 어, 얘도 이제 2201선을 살짝 이제 올라탄 모습입니다. 어, KC피드 어, 얘도 얘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7,800원 대비해서 아직도 이제 2,300원대 요 수준대에 있는 종목이죠. 낙폭은 이제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고 서울대 선후배사이죠 부산대 어, 부산고 서울대 선후배사입니다 k 시피드 어, 링네트 얘도 200일선을 다시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링네트. 슈맥스 얘가 PBR 은 이제 가장 낮은 슈맥스. 어,